미철이네미동아저매미 소리 할수 있어. 요매미 음. 저런 거 어때? 쌈자, 우리 경훈이 매미스윙스윙각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름 자이면들리을크답해크세 해주세요 스 네. 자, 네. 연스네연스네스스 <웃음> 주비스! 네! <웃음> 좋았어! <좋아. 웃음> 자! 우리 주리 네. 게임 프로필! 네! 어? 가장 재미있는 게임의 에이펙스 레전드? 어? 어, 어? 에이펙스 레전드? 우소잖아요! <웃음> 진짜로? 번질말 아니야! 혼또니? 진짜로! 몇 점이야? 어? 제가..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, 이게 뭐야 남동생이랑 싸울 때 서로의 게임도, 음. 게임 데이터를 지우고 울어요? 네 <웃음> 게임 데이터를 어떻게 지워? 무슨 게임 데이터? 그 말리오 카트거나 아그 데이터를 많이 게임을 했는데 아. 싸울 때질 거야 질 거야? 어? 지울 거야? 어? 남동생이 지질 거야? 아니 질야 게임 데이터 지울 거야 지울 거야 이렇게 남동생은 해. 몇 살이에요? 남동생은 친구, 동갑지? 101, 열아홉 살. 그럼 주리가 마언니 주리 마언니아 주리가 마언아 오빠 오빠 있어요. 아, 아 오빠가 있고, 아, 오빠는 아, 몇 살일까? 오빠. <놀람> 맏언인데 어, <놀람> <마돈닌데 놀람> 오빠가 있다고. 오빠는 다섯 살. 오빠는 스물 다이지만마언니는 나다. 네. 아 알았어요. 아닌가? 아닌가? 연이. 어, 에이펙스 레전드 가장 재밌는 게임. 오. 너무 우리 여기 신경 써줬다. 에이. <웃음> 아니, 재밌어 가지고. 재밌어요. 벌써 부터 거짓말 방송을 아, 하네. 진짜? 개인, 개인 휴일, 휴일에도 일에픽스 레전드 했었어요 아, 맞아요 오. <웃음>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아픈 척, 잠든 척하고 학원을 빠지는 게임을 했대 <웃음> <웃음> 대박 <웃음> 무슨 학원 다녔었어? 영어 학원 다닐 때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연락을 안안 안 드리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어, 죄송해, 아, 죄송해, 요 죄송해, 잤어요, 라던가 <웃음> 아, 벌레 벌레 아니면... 아, 영어? 그 벌레 네, 네. 있지 아니면 뭐 잠깐 방금 문화해서. 이거 뭐야? 딱이 되려던가? <웃음> 딱이 되려던가? <거? 웃음> 그러면 우리 레전드 클럽 요 앞에 보고 영어로 한번 우리 프로그램 소개해 줘또 어. 네? 어. 팬분들 계시니까. 아, 아, 아, 아, 우리 그렇죠. 우리 연이가. 주세요. 전수. 확실히 집이 잘 살았네. 스케이트의 아. 영어에. 전수야. 머리도 이렇게 노란색으로. <웃음> 나. 나 때문에 돈 없어서 과자나스프를 했는데. 과자나스프 상해. 영어. Hi everyone, I'm y a n i Oh, this game is a very My favorite g a m e in Korea. 뭐야 진짜 나. 진짜. 잘 아, 나. 우와, My favorite 같아. game is Legend of Apex. Legend Apex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기들자기들 Apex <웃음> 아, 레전드도 영어로 얘기하면 뒤로 해야 되 섬을 뒤로 한 거야? 아. <웃음> 아, 에픽스 레전드 씨구나. 오케이. 아, 아, okay. <기 kontroll> 우리가 조심해 해볼... 자, 주리도 이 레전드 클럽 일본에서도 네. 많은 사랑해주시니까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<웃음> 진짜 못해. 야 내가 또 잘하겠는데? 아, 손방아, 네온노, 팡, 우리 코코넛, 우리, 게이마. 우리, 우리라고 하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야 내가 또 잘하겠는데? 그러면 수연이는 어느 나라 말 잘해? 저요? 응. 한국어. 아 러시아어, 러시아어. 어, 네 빨리 진짜 있구나. 잘했어. <웃음> 한국어로 우리 레전드 클럽 많이 사랑해달라고 인사해줘. 네 저희. 응. 로켓펀치 출연한 레전드 클럽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언제? 너무 이기적이다. 로켓펀치 출연한 레전드 클럽 많 사랑해 달라고 <웃음> 그니 야, 우리 레전드 클럽스 나오는 거는 야, 잘 되면 안 돼? 말이 안 <웃음> 되지. 계정이나 어, <우리> <웃음> 신동한 PC방 레전드, 레전드 클럽 많이 <웃음> 사랑해 주세요. 어? 왜 봉상이 <웃음> 오빠는 얘기 안 아, 했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너무 희철이랑 <웃음> 신은 뭐? 봉상이는 뭐가 돼? 어? <웃음> 괜찮아. 근데 풀고 싶은 <웃음> 수, 최근 스트레스, 뭐, 좋아하는 게임을 휴대폰 뭐. 게임을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아, 이게 최근 스트레스보다는 그래서, 이제 알아보자. 스케줄을 할때 음. 저희가 핸드폰을 내거든요, 이렇게. 아 그러면 아. 이제 핸드폰 게임을 정말. 하루 종일 못 하니까 재밌는 가끔 재밌는 생각날 때가 아. 있 요즘도 휴대폰 데 네. 네. 네, 오늘도 됐어요. 아, 그래 아, 휴대폰이 있긴 있구나 그래도. 네. 네. 스케줄 끝나고 이제 다 됐습니다. 아. 요즘에 왜왜내 내는 이유는 뭐야? 집중을 집중하려고. 네. 스케 네. 스케줄에 집중하고 야, 아니 누가 야. 그 <목소리> 야, 아무거나 누가 누가 휴대폰으로 집중되더니 무대에서 빔빵 붐. 여보세요. 빔빵 붐. 여보세요. <목소리> 그래도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.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. 자, 우리 수윤. 수윤. 네. 수윤.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잠들기 전 엄마 몰래 이불 안에 숨어서 게임을 했대. 안돼, 아, 들보. 네. 컴퓨터가 에, 이불 안에 들어어 야, 컴퓨터가 이불 안에 어떻게 들어갔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 그냥 이렇게 추대할수 있는 게임기? 어 닌텐도. 네. 어, 닌텐도. 닌텐도. 아, <웃음> 닌텐도 게임. 닌텐도. 닌 컴퓨터 집에 다들 컴퓨터한 대씩 있어? 룸기다. 아 네. 아, 본 집에 있어요. 너 네. 아 숙소에 없어. 어 네. 아, 집이 두 개야? 네. 아니야. 네. 본집이랑 숙소 숙소 숙소. 숙소에 컴퓨터 없으면 야 이거 완전 좋아 이거. 이거 물 이거 하나 가져갈래? 물 들어온 이거. 에? 하나 가져갈래? 와! 이거 진짜 뭐예요? 좋아. 이거 와, 진짜 좋은 와, 컴퓨터. 뭐. 이거 쿠거에서 쿠거 알지? 자, 불 네. 들어오는 거 보여 줄게. 불 들어오는 거 보여 줄게. 자 뿅. 이게 컴퓨터예요? 어 컴퓨터 <웃음> 어, 그러면 트랜스포머가 <웃음> 어, 변신해 어. 대박이야 아지, 자 그렇다면 아무거나 잘 먹는 연희 먹어볼게요 네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못 먹는 거 하나 한 중협이 형한테 각자 이제 뭐 바라는 말 아, 갑자기? <웃음> <이> 카메라에 보고 <웃음> 1위를 하면 뭘좀 해달라고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얘기해봐 맞아 맞아 어. 뭐 오, 여행을 맞아. 보내달라든지 <웃음> 아, 예, 여행 여행. 명 바라는 거 어. 1위하면 여행, 일위되면 1위 사장 자리를 물려주세요. <웃음> 주식을 주세요. <웃음> 어, 주식을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주식을 주세요. 질리부터어 대표님 이지엽 대표님. 음잘요그 음, 음, 데뷔 전에 어 대표님 함께 닭가마리 먹었잖아요. 아, 닭가마리 음. 먹었어. 닭가마리. 그 닭가마리 더 먹고 싶어서 음. <웃음> 어 주세요. <웃음> 아 닭을, 아. 닭을 한 마리 데뷔 전에 데뷔 전에 주영이? 대표님이 저희랑 다 같이 모여서 닭한 마리라는 산, 닭. 산 닭이요?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네. 닭한 마리라는 가게가 있어요 아 음식점? 네, 닭한 마리 오닭한 마리 유명한가 봐 네, <웃음> 유명하데알아요닭한 <웃음> 마리 아 진짜 맛있어 전기구이통 정기, 닭 그것도 있지 않나? 아, 다가 자, 한 그리고 마리. 다음 사람. 자, 에이. 다음. 그러면은 다음은 수윤이가 아, 목이, 어, 아, 어, 목이. 아, 목이 새끼고. 아, 형 아, 목인데 개. 어. 그럼 어떻게 해? 어, 목이 새끼. 그거 두 개, 그거 두개 긁기 말인데. 오, 오, 오, 오, 오. 오. 와. 이 예, 보여줘 카메라. 떴어, 떴어. 자, 우리 수윤이 에게해봐 사장님께. 아, 어떻게 아, 뭘 말해 주식을 주세요. 주식을 주세요. 사장님게 주지 않아요. 대표님 저희. 일위하면 TV 생기게 해주세요. 오, 오. 아, TV가 오. 많아, TV 없어? 네, TV 네. TV 없어요. 어 TV 왜?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그냥 아무 아씨 아무것도. <웃음> 그럼 아.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<웃음> 거 아니야? 아니, 달라요. 아니, 저희... 나랑 신동이 본적 없지. <웃음> 아니야. 오늘 아니에요. 처음 공부하고 왔지. 홍신이 형이 막 보여주고 <웃음> 아니, 막. 아니야? 아니,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웃음> 아닙니다. 원래부터 원래 아, 알죠. 아 TV 네자 대표님께. 음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연희입니다. <웃음> 어 저희 1등 하면 멤버들끼리 다 같이 바다 보러 놀러가게 해주세요. 오! 네, 해주세요 힐링, 힐링. 사랑합니 야, 너 아까 바다 싫어한다고 그러지 않았냐? 어? 아니요, 아니. 아 줄이. 쥬리. 아, 줄이가 바다를 싫어하는데 <웃음> 왜 바다를 가고 싶어해? 아, 진짜 아, 아, 미안해, 너 미안해. 촉촉한 바다가 좋아 안촉촉한 바다가 좋아 안촉촉한 바다가, 바다가 좋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. 아, 진짜로요? 우리 게임을 해서 <웃음> 야이 진짜 스트레스.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 리얼로 리얼로 일등하면 아, 받아 보내주는 거야? 아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 야. 연희가 일등하면 내가 받아 버릴게 아. <웃음> 받아 버릴게 <웃음> 구독 좋아요 히처림의 핸동아 PC방